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금번 이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 0 1 8 00호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사업 공고문이 총 23페이지 분량인데 10페이지 이내로 압축된 PPT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요약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미래 선도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분야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글로벌 수요 연계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어, 지원 규모로서는 어, 파트별로 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는 33억 5천만원 이내 글로벌 수요 연계 시스템 반도체는 3억 5천억원 이내 대상과제는 다섯 개와 한 개. 개발기간은 3년, 2년 이내. 지원 규모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서 달리 하는데, 과제제한 용서 RFP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본 과제의 사업 추진체계는 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산기평이 아, 되겠죠.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 1, 2, 3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일반형 과제상이고, 통합형 병룡, 병렬형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선기평, 평가위원회, 총괄 주관기관, 세부 주관기관, 1, 2, 3, 참여기관 1, 2, 3, 참여기관 1, 2, 3, 참여기관 1, 2, 3.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업비의 지원 기준 구성은 어, 정부 출연금 및 어, 민간부담금의 조건인데요. 어, 원천기술형의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5% 이하 부담하 되어 있고, 혁신제품명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기업 67%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률은 중소기업 40% 이상이 되겠습니다. 어? 자, 기술료 납부는 과제 종류, 평가 결과, 혁신 성과 보통 성실 수행 과제 영리 주간 기간 또는 영리 참여 기간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납부 방식은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정액 기술료는 중소기업은 정보출연금의 10%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상기술료 부분에서 중소기업은 착수기본료 정보출연금의 1% 경상기술료 1%가 되겠습니다 기술료 감경에서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에 과제에 대해서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유형은 어, 추진체계로는 일반형, 통합형, 별령형이 있고요 개발형태는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공모형은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원 분야를 한번 볼까요 지원 분야가 제가 볼때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웨어러블 마스터 디바이스 로벌 수요연계 시스템 반도체에서 첫번째가 다중생체 신호를 이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개인인증기술 개발 신체활동 취약자 실시간 케어용 웨어러블 상황인식센서 디바이스 기술 개발 다음 세번째가 증강 혼합현실 ARMR 디바이스를 위한 마이크로 OLED를 이용한 투과형 헤드셋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중상 진단을 위한 에스케어 웨어러블 디스 티바이스 제품 또는 부품상용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웨어러블을 위한 유연 신축 디스플레이어, 디스플레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용합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수요 연계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풀 칼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LED 드라이버 소식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공부 뜨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자격에서 어 품목 지정이 있습니다. 이제 재난계획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이며 개념계획서 주간기관 자격과 동일한 주간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를 통한 신청기관이 될수있고요 참여기관은 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 소재 기관의 경우 참여 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고고요. 그다음에 신청 자격은 아, 지정 공모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사전 지원 제외의 사항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두 10개의 지원 제외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해당되면 은 신청해도 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된다고 볼수 있겠죠. 검토하셔가지고 몇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은 신청하셔서 자널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본 사업의 어, 품목 지정형의 사업 평가 평가 절차는 어, 사업 공고 그다음에 어, 그에 따른 개념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는 어, 보통 한 5페이지 또는 10페이지 이내에 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어, 사전 검토를 하고 개념계획서의 어, 평가 사업계획서 본사업계획서의 접수 본 사업계획서에 접수를 하면 5페이지 또는 10페이지의 간략 개념계획서를 본 사업계획서에서는 정확히 풀어서 40에서 50페이지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당기관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대부에 있죠. 산기표입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 및위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정보 전자백 체결, 또한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공모형은 어, 사업계 사업공고 사업접수 심층 검토 전담기간 전담검토 사업계석평가 결과 통보 신규과주 확정 대납처결출현금 지원 모두 한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과제고 본 과제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대표자들께서는 어, 준비하셔서 이 자금 또한 반드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어, 안내의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